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련 법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부분을 살펴보면 1항에 산업재보상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요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요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는 것이 바로 건설기계의 경우 일평균 임금 8 2648원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일평균 임금 1 4 3667원을 의미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기준보수액이 되겠고 자세한 부분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기준보수라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요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요율로 한다라는 의미는 해당 사업장마다 산재보험요율로 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장마다 산재보험요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산재권수가 많은 사업장들은 산재보험요율이 조금 높을 것이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율이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을 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3항도 살펴보면 이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 불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내야 하며 그 특수형태 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항도 살펴보면 사업주는 제2항의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보수가 지급될 때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련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